어, 그 정도. 그.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대신 시월드를 찾아왔습니다. 네, 저한테 좀 보기 힘든 아주 특이한 킹크랩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어, 제가 이거는 노르웨이산 뭐 레드 킹크랩이라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브라운 킹크랩이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산이라는 점이 이제 특이합니다. 바로 암컷. 외포란이 이렇게 있는 암컷은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보통 러시아에서는 암컷을 잡으면 다시 놔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한 마리가 딸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무게를 재봤더니 한 1.2kg 정도 이정도 어, 어,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알도 이제 웹포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요거를 구입을 해서 이제 한번 먹어보고 또 리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안 되잖아요. 원래는 안 들어왔는데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음. 브라운은 음, 아무튼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노르웨이는 가끔 보이는데 그죠 사이즈는 보여요. 응. 알도 좀 레드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게 주황색이랑. 응. 좀 있으면 보여줄래?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포장을 다 하고요. 집으로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음, 일단 집에서 온데 보통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한 보통 저녁 때까지는 대부분 다잘 살아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 놔도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일단 꺼내 보면은 그 숙... 하고 좀 다르죠. 배딱지가숲개는 세모 모양 됐는데 요거는 이제 둥근 모양으로 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무늬를 보면 은좀 생각보다 불규칙적이에요. 뭐 좌우대칭이나 이런게 된게 아니라 좀 한쪽으로 밀린 듯한 그런 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주황색이 있어요. 보통 은 원래 외포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잡으면 안되는 그런 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얘네들은 성장속도가 느려 가지고요. 어, 특히 더욱더 그래요. 꽃게양은 조금 그런 게좀 다르죠. 자, 요거 이제 빠르게 손질을 할 건데, 뭐, 제가 늘 설명하듯이 요거 이제 입 따가지고 피하고 물을 좀 최대한, 어, 충분하게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6kg짜리 킹크랩 리뷰할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는 건 기생충 아니고요 그냥 겉에 붙어 있는 거머리에요. 예.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겉에 잘 닦아 주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가지고 오면은 최소한 4시간 정도는 이 냉장고 안에다가 이제 비슷하게 세워서 이제 보관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피하고 물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밑에 이제 물하고 피하고 있는게 보이죠 그리고 피 같은 경우는 이 젤리처럼 이렇게 굳습니다 자 요거를 찍건데 크기가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거 시간을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25분찌고 한 10분정도 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익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알색이 살짝 옅어졌죠. 아까는 아주 진한 주황색이었는데 조금 이제 옅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먹어 볼 건데요 일단은 알부터 좀띄어 내야 겠죠 외포란 요게 그 생각보다 여기 알 양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러시아에선 암컷 다 놓아 주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잡혀가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가끔 노르웨이산 그 레드 킹크랩 암컷은 보여요 근데 정말 브라운 그 러시아산 이거는 거의 처음 본것 같습니다. 뭐 생긴 건꼭 도치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봄에 먹는 암꽃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 알이 아니라 난소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외포란, 그런 암꽃게는 이제 포획에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근데 요것도 외포란이 요거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개딱지에 알이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가위로 살짝 일단 잘라서 일부분만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생겼어요 이제 먹어보면은 역시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그냥 스펀지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배딱지를 요렇게 따 봤는데 이게 뭔지, 뭔지 아세요? 이거도 알이 들어 있어요 근데 한쪽에만 몰려 있죠 그리고 이게 하나 이렇게 띄어서 먹어봤어요. 근데, 킹크랩 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것도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폭신폭신? 스펀치 같은 그런 건데, 혹시 기생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킹크랩 드시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어, 이거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가끔 나옵니다. 네, 봐도 어떤 생물의 알처럼 생겼죠. 절대 이건 기생충은 아니란걸좀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킹크랩 R하고 비교를 해보면 절대 킹크랩 R은 아니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뭘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소개 좀 해드리면 이 R에 대한 설명이 있는 사이트에요 그래서 어떤 그 박물관에 있는 박물관 그 사이트에 설명이 조금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워싱턴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한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번식 전략 중 하나가 어떤 개배 뱃속에다가 알을 낳는 음 그런 전략을 뭐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DNA 검사를 했고 결과는 분홍 꼼치의 알이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 오른쪽에 있는게 분홍 꼼치를 말을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게 그 킹크랩소가 있었다 알. 그림이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랑 똑같죠. 그래서 내용 밑에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은, 뭐 이제 계약에 도움이 되는 거는 보이지는 않는다. 뭐해서 아가미를 좀 이동시키고 호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 기생이라는 그런 가능성에 둔다. 하는데, 요걸 이제 문제는 과연 먹어도 되는가. 이게 문제죠. 근데 일본 사이트를 보니까 요거군한 마리 한게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좀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점을 좀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도 밑에도 보면은 이제 분홍 꼼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분홍 꼼치 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잘나오고요또 요걸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킹크랩에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온 거를 좀볼 수가 있어요 이런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요 자 먹고 죽지는 않는데 아 이게 좀 이렇게 먹기가 좀 그렇죠 <웃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구경 좀 하고 좀 관찰 좀 하다가 이제 먹지는 않았습니다 좀 신기해요 이런거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다리 수율 좀 한번 봤는데 이게 좀 다리가 재밌더라고요 이게 수율이 완전히 100% 완전 좋은건 아니었어요 이게 그 등껍질도 좀 깨져있었고 조금 눌렸던, 이동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좋은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거를 소, 자르려다 보니까 쏙빠지겠더라고요 대충 수율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율이 100%면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먹기는 편해요. 한 80%, 90% 이 사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알을 품고 있었던 개딱지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끈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아까 전에 잘안 떨어졌잖아요. 저게 이제 알을 완전히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걸 이제 벗겨내면 안쪽이 살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배꼽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수컷보다는 조금 얇게 이제 배꼽살이 좀 있고요. 그뭐 어 맛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요거 참 맛있어요. 양이 얼마 안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몸통 좀 보여드리면, 예, 몸통 수율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개체가 좋은 것 같아요. 암컷이나 뭐 그런 거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 개체 자체가 조금 이제 조, 좋은 음, 상태가 좋은 그런 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아주 좋았어요. 이것처럼 툭 터지는 느낌이좋겠는데 약간 그 눈알 먹는 느낌? 응 생선 눈알 먹는 응. 느낌 그거 는 눈알 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거 다르긴 하지만 좀. 이거는 약간 예전에 우리 도치알 먹는 느낌 나지 않을까? 응, 또, 맞아 특별한 맛은 없고 그냥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의 응, 그런 응, 식감 맛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 짜지 아, 않아 잘 짜져서 응. 그런건지 아니, 원래 이게 맛있는지. 네. 요새 먹어본 킹크랩 중에서는 달달하니 맛이 예, 괜찮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브라운 킹크랩 암컷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뵈요.